나는 11년째 처가살이 중인 37살 애아빠다. 11년째 이 5평 넘는 방한 칸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 우리 장인어른은 개방적인 분이시다. 나는 폐쇄장인 어른과 사이는 매우 좋아다 아내는 항상 언제 분가하냐고 나에게 묻는다. 나의 대답은 항상 같다. 안해. 못해. 나가면 추워. 나는 이 집에서 우리 딸 결혼할 때까지 그냥 살거야 나가면 추워 평생 나갈 생각 없다 분명히 나가잖아? 지금처럼 살것 같아? 못살아 빚내서 집 구하면 뭐해? 삐까봐야지 난 생각만해도 끔찍해 나 이거 다섯평 안 잃어도 돼나 저기 베란다에서 살으라 해도 나는 잘살수 있어 아 이건 아니다 아니야? 그 어디를 가도 나를 가만히 냅두는 사람이 없다. 일어나. 아왜아 아. 아빠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이 일어나라고. 아 아빠 일어났어. 어. 엄마는 뭐하는데? 김밥 싸 엄마가 싸주는 김밥이 맛있니? 아빠가 해주는 밥이 맛있니? 응 음,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이 맛있어 엄마가 싸주는 김밥이 맛있어 엄마가 싸준 김밥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나가 아빠가 백날 나가서 죽어라! 어? 돈벌으오면 뭐해? 저기 김밥에 싸고 있는 김부터 단무지부터 계란까지 전부다 어? 아빠가 벌어온 돈이잖니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 안 그래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음, 엄마 가 아들을 낳았어야 돼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어 다시 한번 아빠가 얘기할게 아빠가 죽어라 돈 벌어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뛰어다니면서 김밥 재료 사서 지금 엄마 김밥을 싸고 있지. 응 그렇지. 응 맛있어? 맛있으면 됐어. 이마에 물. 아빠가 돈을 벌러 뛰어다니느라고 이 축. 추... 너도 있잖아. 커봐. 너도 이제 애 낳고 커 보라고 한 번. 아 우리 아빠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래도 할 만큼 하셨구나 아주씻사 누가 보면 김밥 장사하는 줄 알겠어 아주 가끔 저렇게 대량으로 김밥을 싸지 끼는데 저렇게 김밥을 싸고 있다는 건한 4일간 밥을 안 하겠다는 얘기다 분명히 맛은 있어 치킨도 일주일에 한번 시켜 먹으면 참 맛있지 그 치킨을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 다음날 먹고, 그 다음날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왕쟁이를 만들듯이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웃음> <웃음> <웃음> 대체 뭐라는... <뭘> 하는... <웃음> 지금 아침 10시거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웃음> <웃음> 응. 오일 발라줘도 눈뜨자마자 마주한 그녀의 행동은 몹시도 거북하다 쉬는 날단 한순간도 혼자만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 핸드폰 바꾸고 받은 사은품 언제 당근에 올렸는지 팔렸단다 접선 물품은 잘 챙겼나 오바 거래하러 간다 아 아이폰 12 하시면서 받으신거예요 네네 맞아요 전 아이폰 그그 그그 전액 하면서 이게 1세대가 있었는데 네. 그냥 어, 돈그 받고 팔면 그 되지 20분을 떠든다 응. 네. 네. 저 여자는 저게 직업병이야 알겠네 직업병.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질 못해 그냥 가격을 모르지 8만 9천 원인데 우리가 한 달도 안 썼잖아 응. 4만 5천 지 4만 5천 원? 뭐 팔라고? 아이피타임 모으기 무선공유 그거 갖다 팔라고? 응다 갖다 팔아라 집에 있는 거 싹다 팔아라 난, 나는 거상이다 나는 당분게 어? 거상이 될 거야 남들이 돈 주고 산거나 공짜로 받은 거다 자기 현금화 시키는 너네 먹고 입히고 공유기도 내가 산 먹고. 건데 먹지 마 알았어. 입지도 마아저 주둥이를 미안해 사과할게 많아. 어, 올리자마자 팔렸어 얼마에 한달 전에 9만 원 주고 산 건데 저걸 4만 원에 야, 내가 필요 없는 걸 나누는 마음으로 그냥 반값에 올려 근데 다 네가 산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팔만한 걸안사 애초에 <웃음> 사지 말아야지 음. 오빠가 다똥 싸는 거 내가 치우고 있는 중이잖아 어, 치워가지고 네 지갑으로 음. 다 집어넣는 그지 그렇지 왜 쓸데없는 거를 막상 잘 쓰지 않는 거를 왜 자꾸 소유하려 들어 음, 음. 그렇지? 쿨골해야되니까 좀 꺼줄래? 나에게 남은건 내 몸뚱아리뿐이다 그래도 내 옆에 저 여자 둘이 있어서 정말